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파일이 주제가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요. 뭐 물론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 <웃음> 제 개인적인 주관이 된 거고, 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21살인데, 어, 파일이를 하면서 솔직히 이 컨텐츠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거쳐온 직업들이 상당히 한네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싶어서 솔직히 이 컨텐츠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거니까 만년필 보다 더잘하나요 만년필 보다 오히려 몸으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만년필을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써보고 말 그대로 주관적인 말 그대로 완전 주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고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주관적인 거고 어찌든 말이 좀꼬였는데 어찌됐든 제 주관적인 거를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각 직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쳐온 직업들을 말하자면 요리사, 제과제빵사, 폼파리 폼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카페 알바 카페까지 해서 총네가지 직업을 건너왔는데요 지금은 폼파리라고 있고요 뭐이 폼파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언급할 거지만 일단 지금은 요리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이고 지극히 뭐라고 해야되지 제 주관적이고 제 개인적인 감정들이 좀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만약에 이 직업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이 직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은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구설수나,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그냥 떠들고 싶어서,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떠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올려보는 거니까, 뭐, 이 직업은 어떤데, 왜 너는 이렇게 평가하냐, 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평가하냐, 이런 식으로 조금, 악성 댓글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피드백 같은 건 좋아요. 아, 뭐, 어디, 뭐 어디 어디 조금, 어디 조금 좋던데 뭐안 좋은데 가셨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나 아니면 아니면 뭐 노력이 조금 부족하셨네 이런 등의 뭐 피드백 같은 건 좋아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저런 지적 같은 거는 조금 듣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욕 같은 거는 제가 즉각 삭제를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자기 자신의 댓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그냥 욕이 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게 내용도 주관적인 거지만 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세 차례나 강조하지만 이 영상에 대해서 딱히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제가 소개할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첫 번째 직업 요리사인데 요리사의 장점보다는 일단 단점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단점은 굉장히 아침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요리사를 시작한 게 거의 한반 1년 전쯤에 호주에서 였어요 호주에서 거의 4개월 동안 요리사를 일했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든 건데 아침에 일찍 어. 일어난 게또 힘들었어요 아침에 거진 새벽 4시, 5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진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됐어요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상당히 힘든 일이죠 저한테는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힘들고 아침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거까지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단 아침 아침 뭐 블랙버스트를 해가지고 블랙베스트 준비해야 되고 런치 준비해야 되고 두 타임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두 타임을 그두 타임 동안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벽 4시 3시 일어나서 해야 되고 그게 또 몸으로 하는 일이다보니까 좀 힘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윗선에서 빠르게 못하면 또어 이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압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압박을 견뎌내야 되는 것도 힘들었고요 네그 다음 으로 단점으로 꼽는 거는 역시나 재료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고관리 저 같은 경우 에피타이저 분야에서 얘기 했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에 에피타이저 맞나 어찌됐든 거의 사월 동안이라면서 거의 잠만 많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라고 부르기 도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거의 잡일이었 잡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고 관리를 해야 됐죠. 재고 관리 를 했어야 돼서 재고 관리가 지금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지금 어 조금 단어를 세 가지고 말을 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제가 핸드폰 진동 모드로 안해서 그래서 지금 좀 알람 이울리는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양방방 방, 이건 영상상에 약간 영상상거 같은 건데 뭐 이제 어쨌든 일단 굉장히 재고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됐어요. 만약에 뭐가 당근이 한 박스가 있다. 당근이 한 박스가 있는데 이걸 제가 썼어요. 이걸 제가 자비를 한다고 이걸 당근 껍질을 벗기고 막 위에 뿌리 자르 위에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위에 잎잎잎 부분을 자르고 해야 되잖아요. 잎 부분을 자르고 하고 나서 이한 박스를 오늘 뭐다 썼어요. 다 쓰면 보고를 해야 돼요. 만약 보고를 안할 경우 다음 날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이 나요. 여튼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게 돼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그 그것도 대해서 노력만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일이었고요. 재고 관리 같은 거 자체가 물론 딱딱딱 정해져 있는 양이 있거나 뭐 어디서 받아볼 수도 있거나 하면 상관없는데 그 전날에 미리 주문해야 되는 거니까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그다음으로 단점이 없는 게,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손님들이 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뭐, 짧게는 1시간, 많게는 거의 3시간까지 미뤄진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일해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친구 얘긴데 친구 얘기기도 하고 제 얘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다른 데서도 요리사 일을 했으니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님들이 몰려오잖아요. 원래 퇴근 시간이 거의 6시에서 7시란 말이에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주에서밖에 요리사 일을 안 했거든요. 디너 타임에 싹 정리하고 나면 7시에서, 보통 거진 6시는 아니고, 보통 7시에서 한 8, 9시에 맞춰요. 8, 9시. 보통, 보통은 8, 9시쯤에 맞추죠. 아침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뭐, 거진 5시까지, 거진 8,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게 만약 손님들이 몰려오잖아요. 손님들이 몰려오면, 진짜 10시, 뭐 11시까지도 일을 해요. 물론 호주의 한인 잡, 그러니까 한국인 직업 말고는 거의 이런 식으로 압박 근무 이런, 이런 식으로 빡세게 근무 돌리는 데가 없긴 해요. 저 같은 경우 한인 잡에 들어가서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기는 다만, 지금 대부분의 한국 호텔들이 이렇게 일을 할 거고, 다른 호텔, 다른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근무조, 저녁 점심 근무조, 저녁 근무조 이렇게 나눠 서한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저 같은 한인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작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업체에 빡세게 일을 했어요. 빡세게 일을 했, 했고, 뭐, 수당은 그나마 짭짤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아침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진 9시, 10시까지 일하고, 자는 시간은, 거진 뭐, 11시에 잠다 쳐도 씻고 해서, 11시에 잠다 쳐도 11시, 12시, 1시, 2시, 4시. 거진 한 5시간밖에 못 자는 거니깐요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상부의 악바이 굉장히 지했어요 상부의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몸 쪽으로 피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솔직히 들어가는 분야이긴 해요 제가 이때까지 거쳐온 직업들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힘든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솔직히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폼파리도 힘들고, 커피숍도 힘들고, 요리사도 힘들고, 제과제빵사 일도 힘들지만, 어,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제과제빵사랑요리사는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다른 직업이긴 한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랑 신체적 스트레스에 합쳐진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똑같은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몸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진 9시, 8시까지 일하는 거에서, 나 신체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신체적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상사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이 상사의 압박이 뭐냐면, 빨리빨리 안 하냐고 굉장히 스트레스, 스트레스 를 굉장히 많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직장을, 한꺼번에 두 가지 직장을 다녔는데, 두 군데 직장을 다녔는데, 한, 한 군데는 브런치 카페였고, 물론 브런치카페라고 해도 이건 요리사가 아니라고 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호주에 있는 브런치카페는 진짜 말 그대로 브런치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일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리를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저는 요리파스로 들어갔거든요 요리파스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일단 주 들어오면 그, 그것을 최대한 빨리 빨리 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레시피 숙달도 중요하고 레시피 만약 조금이라도 틀렸다 그그 음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식은 버려야 되는 거라서못 써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고 뭐 그래도 나름 재밌는 일이긴 해요 나름 재밌는 일이긴 한데 그저 개인적인 일단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개인적인 힘든 이야기좀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개인 뭐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쭉쭉쭉 쭉 있어요 그리고 상사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 좀 힘들다 뭐 이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정도 솔직히 말해서 더 있긴 있어요 더 있긴 있어요 뭐 칼질하다 손이 베이는 등의 뭐 그거는 칼, 칼, 칼질 숙련도의 문제지만 뭐뭐 뭐, 레시피 숙달, 숙달의 압박도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긴 했어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장점은 굉장히 단순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밥값이 안 들어요 <웃음> 되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호주에 가면 밥값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햄버거 세트 하나만 시켜먹어도 13달러 14달러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돈을 없어요 그냥 식비가 통째로 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편했었고요 안 식비가 안 들어서 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었고요 두 번째로 돈이 잘 벌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주의 최저 시급이 15달러거든요. 15달러인데 제가 계속 호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호주에서 이 호주에서 만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호주에서만 유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 호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호주 기준으로 15달러가 일단 기본 최저 시급이에요. 거기서 거의 한 18달러, 19달러 물론 이것도 한인 잡에서 적게 주는 거예요. 한인 잠은 좀 적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할인잡 말고 외국인잡 오지잡 이라고 해서 외국인잡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20달러 30달러 주긴 하는데 저 같은 경 할인잡이 었기 때문에 15달러 밖에 안줬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해도 뭐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저한테 모을 수 있었고요 거의 일주일 만에 닌텐도 스위치 살만 살수 있을 때 돈을 모았었고요 그 덕분에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또 한가지 단점을 더 얘기 드리자면 굉장히 뭐 돈이 자 안 모여요 굉장히 돈이 좀 적게 받아요 한인잡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거는 건이 고지적인 문제긴 한데 한인잡이 같은 경우에는 고지적인 문제로 그냥 돈이 잘안 줘요 돈을 되게 각박하게 줘요 이거는 뭐 차후에 호주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장점에 대한 설명 중이었으니까 일단 굉장히 돈이 잘 모여요 돈이 일단 기본적으로 4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10시까지 일을 하니까 돈을 쓸것도 없고요 신나지면 돈을 쓸 것도 없어 가지고 크게 돈쓸 일이 없어 가지고 뭐 굉장히 돈을 잘 모였고요 뭐 물론 집세 나가는 거나 이런 것도 할수없면고요 그건 주, 호주 이야기할 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파일에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보람차예요 보람차요 굉장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거는 카페인이랑 제과제빵일이랑 요리사일 모두 공통점이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잖아요. 그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차요. 보람차요. 보람차고 이, 이 보람찬 때문에 저도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시작하게 되는 거일 거예요. 나는 꿈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 시작하게 되는 계기일 거예요.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다. 저도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요. 물론 지금은 가만 놓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다, 다양한, 뭐, 이것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다양한 식료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생겨요. 많은 레시피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뭐, 뭐,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요리를 그만둔 선수지만, 천 개는 없는, 레시피들 모으고 있 모, 모아져 있고요 거의 한 2천 개? 3천 개 되는 레시피들 모아져 있어요 제 기준에서 뭐그 외에도 단점들이 몇개더 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솔직히 조금 더 많아요 제중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든다는 점도 있고요 일단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배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데 뭐 물론 지금은 그만간지좀 오래됐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어.. 위쪽에 압박이 좀 심했죠 위쪽에 압박이 그거에 대해 서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위쪽에 압박이 상당히 심했죠 압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우울증이 올 정도로 심했어요 그냥 거진 이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 돈은 돈대로 안 보이지. 돈은 돈대로 제대로 안 주지. 거기다 압박을 심하게 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만둔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일단 몸, 몸대로 힘들지, 스트레스, 를 받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만둔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데, 제가 그만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뭐 괜찮으실 텐데 개인, 개인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리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아이 직업은 이랬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굳이 이, 이 내용을 보고 아내 직업이 잘못됐나? 이런 의심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지금 꿈꾸시는 요리사에 꿈꾸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제 의지가 부족해서 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은 그걸 했고 뭐 그것 때문에 뭐제 영상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 음. 없으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만 파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